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좋아서 사귀기 시작했는데 어떤 순간에 여자들도 남자에게 정 떨어질 때가 있죠 남자들은 여자에게 어떤 순간에 정이 떨어지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전화나 톡을 할때 나에게 밀당하는 게 너무 보이는 여자 어떤 물건을 갖고 싶어 하면서 나에게 티를 팍팍 내지만 아닌 척하는 여자 자기가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는데 자기가 그런 뜻을 표현하진 않고 내가 결국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답정너 풀 메이크업을 지우고 나서 쌩얼을 발견했을 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면 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어떤 남자들은 여자의 이런 특정 행동들에 대해서 정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요 또 어떤 남자들은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어떤 행동은 해도 되는 건가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런 특정 행동은요 동일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날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혹은 연애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함정일 거예요. 연애 초반에는 톡할 때 밀당을 하는 모습이 귀엽게도 보였는데 어느 정도 연애를 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렇게 밀당을 하는 모습이 짜증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가 생얼을 보여주는 경우처럼 연애 초반에는 서로에게 존재할 수 없었던 행동들이 연애 후반에는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들이 실제로 남자에게 정 떨어지는 거다라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남자의 마음이 불타고 있을 때는 그 행동들이 귀엽게도 보이고 좋게도 보였는데 남자의 마음이 식었을 땐 같은 행동이라도 정 떨어지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정떨어지는 기분이 든다는 라건 어떤 특정 행동 때문이라기보다는 요 연애 기간에 따라서 질리거나 애정이 식어서 결정되는 게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말하는 여자에게 정떨어지는 느낌은 요 어쩌면 상대 여자에게 별 매력을 못 느끼거나 애정이 식어갈 때쯤에 여자를 밀어내기 위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명분을 찾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연애 초반에는 요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선물 같은 것들로 물량 공세를 펼치던 남자가 어떤 순간 이후부터는 내 여자를 된장녀로 취부하면서 여자에게 정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어떤 특정 행동이 남자로 하여금 정 떨어지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이 떨어져가는 과정들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 과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자가당착에 빠진 여자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해요. 이미 아시다시피 자가당착이라는 말은 자신의 한 말과 행동이 앞뒤로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자가당착적인 행동은 요 사실 어떤 행동 하나만으로 정이 확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점에서 되게 무서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한번 시작된 이런 행동은 요 점점 내 상대방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 이중적인 모습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남자에게 어떤 순간에 한계에 도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나에게 정떨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떨어지는 순간의 느낌은 한 순간이지만요 사실은 오랫동안 내가 방치해왔던 결과의 산물이거든요 또 이런 행동은 요 연애 초반에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연애 초반에 여자가 남자에게 자기는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걸 정말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성이 좋은 사람으로 점수를 땄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여자가 자신의 친구에 대한 뒷담화를 남자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좀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이 순간에 바로 정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원래 남 뒷담화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 이런 말을 들은 여자가 약간 격분하면서 이게 어떻게 뒷담이야? 그리고 내가 남친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고 뒷담이 아니라 걔가 잘못한 사실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잖아 라고 말했어요 여자는 분명 지금 뒷담화를 했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자가 이렇게 뒷담화를 했다고 해서 남자가 바로 정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건 아니란 말이죠 뒷담화를 한건 괜찮은데요 뒷담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런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 모습에 슬슬 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뒷담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치부하면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선 합리화를 하려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뒷담화 자체는 정떨어지는 행동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연애에는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좀 부족하긴 한데 그것을 억지로 짜맞춰 가거든요. 남자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여자가 남자를 공격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여자 자신도 그런 실수를 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번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을 하기가 싫어서 억지 주장을 남자에게 펼치면서 자기는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죠. 남자가 어떤 사람에게 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욕하는 모습은 비상식적이고 격이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비난을 했으면서도 나중에 여자 본인이 자기 친구와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욕설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는 라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자기가 욕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할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남자가 욕하는 것을 처음부터 비난하지 않았으면 될 것이었어요. 그때 자기가 고상한 척, 착한 척 하지 않았으면 될 것인데 너에게는 적용되는 룰이지만 나에게는 적용할 수 없어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그 순간에 자기 합리화에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쌓이면서 점점 정떨어지는 순간으로 몰리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한단 말이죠 욕을 하는 여자를 두고 정떨어져 하는 남자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남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욕설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행동에 대한 인정을 못하고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모습들이 남자로 하여금 서서히 정떨어지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은 사실 연애 초반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한번 시작이 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누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내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어떤 인식의 변환이 생기는 그때부터는요 모든 행동들이 다 정떨어지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행동들은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동일해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아마 어떤 순간이 되면 내 남자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짜증나거나 열받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주려는 행동은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두고 잘해주려면 적어도 두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하긴 하겠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상대방에게 잘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시간을 갖기도 전에 내 상대방에게 정떨어지는 마음을 주게 되면 요그 기회조차 없는 거겠죠? 나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 척을 하게 되면 오래가지 않아 들통날 거예요. 그 순간순간 들통나지 않게 모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요 나는 분명히 모순적인, 자가당착에 빠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상대방에게 지지 않으려는 자존심 때문이든 혹은 잘 보이고 싶어서 과하게 욕심을 부리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요 결국 내 상대방에게 정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내 상대방에게 정 떨어지는 마음을 주지 않기 위한 건 되게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요 의외로 되게 간단한 걸 수도 있어요 큰 틀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